와, 저비주얼봐요 이게 예, 지금 비어. 매콤 오돌이 2인분이 돼서 오, 나온 마늘, 건데. 마늘 빵, 마늘 빵. 마늘 빵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선한네 오돌이 나왔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원래는 우와, 우와. 판에 올려드리거든요. 아, 여기 판에? 아, 그럼 일단 올려주세요, 네. 일단. 어, 이탈리안, 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이런 비주얼. 좀 먹어볼까? 먹어보자. 어? 이거 일단 오리지널로 하나 먹어보자. 안 올리고. 안, 안 올리고. 안 올려먹고? 안 올리고. 진짜 맛있겠다거봐 미트볼 오, 오돌뼈랑 약간 제육 섞인 그런 색 음, 제... 그건 맞아? 음. 그런 맛이야? 음? 오돌뼈가 조망만 하지 않고 아주 검지막하니 먹을 때마다 연골이랑 오독오독 씹히는 게 엄청 커 제육볶음, 제육볶음 같다. 음. 오 찐득봉이다. 진짜. 음? 원래 오돌뼈는 좀 이빨 치아 좀 아프잖아. 좀 그래, 가끔 씹으면 근데 이렇게 잘 넓게 펼치셨다 그래야 되나? 응. 음. 저는 그럼 이만큼만 해서. 음. 지금 마늘빵에 오돌뼈 파채까지 지금. 적당히 매콤하게 괜찮네. 자기대로 음. 음 맛있다. 마늘빵이랑 먹으니까 엄청 이국적이야 음 오돌뼈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아, 취향이 꽉 채웠어요, 마늘빵에 샌드위치인가요, 약간? 크게 만들어어요 어떤데요, 버거, 어떤데요? 버거, 제가 버거. 생각했어요 아, 생각했어요? 저게 <웃음> 맛있겠다 오돌뼈버거 음 이거 완전 핑거, 핑거푸드 아니야? <웃음> 근데 핑거푸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 수양아 <웃음> 핑거푸드인데? 너무 깜찍한데? <웃음> 어, 근데 맛있어 보여요 뜯어 아우 깔끔하게. 와. 음. 음. 고돌뼈 샌드위치 집 하나 만들까? 미국 빵집에 가면은 할것 같은 맛이야. 할것 같은 맛이야. 응. 너, 진짜, 진짜. 이국적안 매운 거? 다 봤어? 응. 안아 어, 사장님 저는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네. 저희 공깃밥 대리기. 오, 말리봐요 아, 지금. 지금 어 말리가 오돌뼈를 퍼 담고 있어요 대접에. 아우, 아우, 아우. 야, 야무지게 비비는 거 봐. 자, 반말리 슥슥 비볐습니다 자, 간집에 들어가야죠. 와. 이라서 아, 어떤 맛입니까? 아니, 엄청 맛있는 백반집 있지? 엄청 맛있는 숨겨진 백반집에서 먹는 제육볶음 맛인데. 식감은 우와. 완전 오도도오도도 해가지고 응 꼬독꼬독한 그런 고기맛이야 아반 많이 봐요 오늘 날고 있어요 음. 밥은 요 탄수화물의 여왕 일산댁 와반밥입니다반밥입니다 <웃음> 순삭이네 맛이네 밥을 그러니까 사장님 저희 볶음밥 두 개만 주세요 볶음밥 2개요? 두 개요? 네 예. 볶음밥 두개 시켰어요? 네 <웃음> 야, 뭐 진짜 두 번째 팀들은 설렁설렁해도 되겠는데요? <웃음> 아니, 다 엄청 마르셨어요. 응? 다 엄청 마르셨어요, 잘들그러니까통 뚱뚱하신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대박. 대박. 대박. 방송으로만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연출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어때요? 지금 그, 팀에서 봤던 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여기서 현장에서 보는 게. 아, 그럼 우리가 편집이 좀 잘못됐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편집은 똑같은데. 네. 편집에 잘못이다. 딱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분 끝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p 진 씨가 얘기를 해 줘요.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맞아요. 편집을 했겠지. 어떻게 저렇게 다 먹겠냐. 네. 20인분 뭐5 0몇만 원치를. 이거는 짜고 치는게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고 저희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죠?